제가 계속 이거 아닙니다, 단점입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실 이게, 이게.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어, 이분 안타깝다기보다 제가 굉장히 화가난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예, 이분께서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던 설교사분한테 예, 라이나 치매 보험이 좋은 게 나왔다던데. 얼마 전에 그 치매보험 절대 가입하지 말아라 뭐 되게 자극적인 네.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장기요양 등등 네.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실손보험만 있다 그러면 치매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치매보험 절대 가입하지 말아라 이런 영상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 자극적이요. 저는 그 내용 보고서 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거에 또 공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조회량이 많았겠죠 음. 아, 이분이 뭐이거 어떤 이유에서 올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영 영상... 봤는데요. 음.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저분은 혹시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으신가? 음. 어, 또는 아니면 은 어, 굉장히 중한 상태의 등급을 받으신 분만 보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장기 요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은 시설 급여를 받아요. 음. 네 받아요. 굉장 중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요양원에 입실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노인 요양 공동 생활이 있어요. 네. 그쪽으 가시는 부분에서 급여가 가능해요. 아니에요. 근데 3등급에서 5등급은 제가 급여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루에 뭐 정한 시간이 있어요.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나머지는 누가? 예. 네. 우리 가족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케어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 음. 네. 그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케어보다는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 모셔서 케어하는 걸더 나은 환경이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장기 요양 등급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 네네네. 장기 요양 제도. 이것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자만이 지원을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장기 요양 등급은 뭐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MRI CT를 찍는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 등급을 내리고, 어 일단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지냐면, 일단 등급 신청을 해요. 어 등급 신청을 하는데, 하면은 한 2주 이내로 인정조사관이 자택으로 방문을 하거나 약속된 장소로 나와 그러면 이 인정조사관이 무엇을 이제 조사를 하냐면, 이분이 뭐, 걸음은 어느 정도 걸으시는지, 관절은 어느 정도 움직이시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 대화를 하시고 질문지를 토대로 체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음. 어, 제 친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인정조사관이 나올 때마다 음. 컨디션이 너무 좋으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정신도 놓으시고 하시는데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왔다는 긴장감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또렷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기억력도 너무 좋으시고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계속해서 5년간 4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5등급에서 4등급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등급받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블로그나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민원사례라든지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평성이 좀 오래 많이 됐어요 어. 그럼 오래 조사할 때는 조금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까다로워지겠죠 뭐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런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인정을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3등급에서 5등급 정도를 받으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좀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라 생각하십니다. 음. 그 부분은 인정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뭐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 가 되려면 사실 우리 소득의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그렇죠. 50파인트는 세금으로 네. 내야 나라에서는 다, 네, 다 케어해 주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은 인정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Good. 이 영상의 핵심이 뭐이런거였던것 같아요 장기요양등급 제도 여러분이 내시는거다 혜택 다 보는거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저희 할머니도 계시지만 현실감이 좀 너무 많이 떨어진다 저희 할머니도 지금 4등급이시긴 하시지만 어머니께 여쭤봤는데 한 70에서 80 정도? 네 요양원비가 나갔었고 부정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요양원을못 가시니까 요양병원으로 알아보는데 제일 저렴한 데가 지금 150에서 200 네. 네. 네. 제일 저렴한 데가 어머님이 얘기하셨어요돈 있는 부모님과 아닌 부모님들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더라 재산 좀 있으신 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매일 찾아오는 데 아, 네. 네. 매일 찾아오고 간병이도 이제 혼자 단독으로 네. 쓰시고 일대일로 쓰시고. 쓰시고. 어. 내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약간 네. 이런 주의시라면 자식분들이 비용을 부담하시는 분들은 자주도 안 오시는 것뭐 둘째치고 얼마 안 있다가 공동간병으로 최대한 음... 이제 갈 수밖에 없더라. 네. 이런 거 보면서 어머니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하는 거죠? 어 일단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의료진이 있느냐 없느냐 거든요 음. 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해서 이제 케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양병원에서는 직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냥 물론 그냥 치매로 요양병원에 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연로 가신 분들이 치매라는 질환만 있진 않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질환 치료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양병원 치매치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음. 뭐 심리치료도 하시고 미술치료도 하시고 운동치료도 하시고 음. 재활운동도 엄청 많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국가지원이에요. 뭐 일단 시설에 대한 입소급여금이라든지 뭐 입원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한 80%는 부담을 해줘요 음.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식사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은 내 부담금이 50%예요 음. 근데 요양병원은 100%예요 내가 100% 식비는 다 부담해야 돼요 아. 이게 네. 비급여 항목이니까, 비급여 그렇죠. 항목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식사 같은 경우에 좀 비용이 또 벌어지죠.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간병인 부분이에요. 음.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0 5명당 1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섯 분을 케어하게 된다면 두명의 보호사가 있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요양보호는 그런 의무 사항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개인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원래 원칙적으로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음... 그럼 결국은 이제 공동 간병인이 있는 병실로 이렇게 음... 알아보게 되시죠. 그렇게 해도 부담금이 크죠. 이 공동 간병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많이 착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네, 이게 있는 병원들은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네, 네. 제가 계속 이거 아닙니다. 단점입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실니까 이게, 이게.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어, 일단은, 이제, 요양병원에 공동간병인이 있는 병실을 이제 가보시면은, 모든 환자를 다 같이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다양한 환자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질병끼리, 어떤 상해를 갖고 계신,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끼리, 특히 치매 환자는, 치매 환자들끼리만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데, 보통 들어가시면 그분들은 다 장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공동간병인이 배치된 병실에 내가 입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용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 대학병원에는 공동간병인이 한 5만원 정도 내가 내면 은할수 있어요. 음. 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은 병원, 좀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 4만원 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네 어, 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매 간병인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실제적으로 부담 대답률이 좀더높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질병은 모르겠지만 치매간병 같은 경우에는 공동간병인을 했을 때 분명히 허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음, 음. 제가 요양보호사나 또는 사회복지사분들 들 만나보고 거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진짜 화장실도 못 가신대요 왜냐하면 눈을 뗄 수가 없으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네, 어느정도냐면 잠깐 이분 케어하는 사이에 이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디가서 넘어져서 다치, 다치고 이러셨어 그런것들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공동 간병인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음. 네, 그럴 수밖에 없다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음. 솔직히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음. 더 나은 케어를 해드리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건데 저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지금 조금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요양원에 모시든 요양병원에 모시든 그거보다한 단계는 더 높이실 수 있지 않나. 음. 그다음에 우리 자녀분들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부담이 되지 않고 폐가 안 되려면 저는 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제가 잠깐 아까 전에 그 답변 들으면서 간병인을 예를 들어서 뭐 네. 15만 원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어? 무슨 소리냐? 간병이뭐 10만원이다, 네? 뭐 8만원이다, 5만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실 네. 분들이 계셔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거든요 저희 할머니 네, 네. 요양원에 계시다가 조금 몸이 안 좋아지셔서 부정 전이었어요 절대 안구 구해지지 라고요 인터넷에 간병인 이렇게 쳐가지고 지원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서도 연결해 준 데가 한두 군데, 세 군데 있었어요 다 연결했는데 시작가는 10만원이래요 이게 무슨 대리운전도 아니고 어안 구해집니다라고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아, 그럼 좀 금액을 좀 올리더라도 해 주세요. 거의 18만원까지 얘기했는데도 연락 안 오더라고요. 이게 단기간병 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하더라고요. 네. 2주 뭐 이렇게 하고 네. 싫어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생각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더라.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인데, 자꾸 그걸 회피하시고 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더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네, 사례들 굉장히 많이 보죠. 명절은 뭐 둘째 치고요. 어, 일단은 어떤 질병이냐,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시냐 뭐 거동은 되시냐 뭐 이런 유무에 따라서도 간병비가 또 차이가 나요 근데 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8만원 5만원 했다고 해서 여러분 5년 10년 뒤에 8만원 5만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비가 필요한 거죠 음. 그리고 또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진짜 장점은 간병인을 구하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 그렇군요. 전 영상에서 말씀하듯이 뭐라 그러죠 긴급출동입니다 긴급, 긴급출동처럼 긴급출동. 신청하면 무조건 보내야 돼요 보험사에 보내야 제휴되어 있는 회사를 통해서 보험사가 책임져야 돼요. 되고. 네. 근데 못 보냈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한 13만원 정도 음. 12만 8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그거 지원받는게 음, 예, 낫죠 음. 예. 훨씬 도움이 되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놀란 게 최근 이제 본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최근에 40대 분들? 네. 네. 그 밑에 계신 분들도 문의를 주신다고. 가장 젊은 연령을 받아본 게1 1세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이 상품은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서 본인은 안되겠다. 음. 근데 왜 준비하려고 하시냐고 했더니 약간 유전적인 음. 그래서 미리 본인도 준비하고 싶다는 거죠. 음. 어 요즘에 초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젊은 치매 환자를 초록이 환자라고 부릅니다. 음. 네. 그런데 이 40대 이하 의 젊은 치매 환자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어, 전체 치매 환자의 10% 나 차지하고 있어요. 오... 굉장히 급증한거죠 음... 옛날에는 치매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다 음, 어, 노환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치매라는 질환 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네. 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은가 하고 이제 조사가 들어갔겠죠 연구가 들어간 거겠죠 근데 알아봤더니 타로 단백질 음...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뇌 속에 많이 축적이 되면 이것이 치매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음. 근데 이두 단백질은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긴 한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급증한대요 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먹고 자라는 음.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이 겪고 있고 불면증도 많이 겪고 사실 저도 불면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걸리면 내 부모님이 나를 케어하거나 또는 내 배우자가 나를 케어하거나 하거나. 음. 그러면 나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가입 문의 많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입 상담 주신 분들이 어떤 연령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어, 일단은 이제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간병인 부분이 제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5060 세대 어머님들 이 마인드 자체가 자식한테 절대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를 강하게 갖고 계신 세대들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50 60 이제 여성분들이 본인 가입을 하겠다 라고 문의 주신 분들 그리고 60 70의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분 많이 주셨어 요 음... 되게 이제 골고루 주시긴 했지만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정도 60대, 네, 네, 6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음... 많이 주셨어요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서도 이 댓글 이라던가 아니면 문의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대 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다고 상담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한두개 정도 있는데요 한 분은 한 시간 거리에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어서 음.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저랑 또 연령대가 비슷해가지고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남매 막내 며느리였어요 음. 굉장한 부부였어요 저는 절대 할수 없는 음. <웃음> 아들 며느리 사위까지 다 해서 8명이 부모를 네. 케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막내 며느님께서 오롯이 식6 16년째 시어머님을 혼자 케어하고 있었다. 아 시부모님이 아프셔서? 네. 무릎관절염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어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자주 모시고 다녀야 되고 물리치료도 가야 되고 이런데 이 모든 걸 막내 며느리께서 16년간 거기에 네, 같이 살진 않지만 가까이 살면서 어, 제가 그랬거든요. 아우 사남매시면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부담이 덜 되실 것 같아요. <웃음> 라고 했더니 아 아닙니다. 예, 부모님을 모시는 부분이나 케어 하는 부분을 남매가 많고 형제가 많다고 해서 그걸 나눠서 부담하는 건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음. 시어머님하고 두 분이서만 의논을 했대요. 만약에 내가 더 몸이 안 좋아지거나 혹시 치매라도 걸리면 음.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이렇게 짐을 음. 지울 수 없다. 그건 음. 내가 죄인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빨리 알아보라고 하셨대요. 음.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4형제 5형제 뭐 이렇게 맞아요. 되시잖아요. 모든 형제가 여유있게 살면 좋은데 사실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표현하는 방식들이나 할수 있는 환경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치매 걸리시거나 아니면 간병이 필요한 시기 때 도움을 못 주는 형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시설에 가시거나 병원에 가셔서 케어를 받는 게더 좋으실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거기 뭐 동년배 친구분들이 계시니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면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데 문제는 비용인 거요 그렇죠? 결국은 네, 결국은 비용입니다.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 치매 보험이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이분 안타깝다기보다 제가 굉장히 화가 난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네. 예, 이분께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던 설계사분한테 예, 라이나 치매 보험이 좋은 게 나왔다던데 가입을 하고 싶다. 집면이영상 아,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웃음> 네, 제 영상을 보시고 네. 예, 문의를 한 거죠. 그분이 이제 설계한 두 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레전드급의 네. 예, 전애 없는 치매 케어 보험을 가져오셨고 하나는 원래 갖고 있던 실속 치매 케어 보험을 가지고 왔는데 두개다 문제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된 보험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시냐고. 음. 어.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그러니까 역시 간병인비였어요. 음. 역시. 그렇다면 은상품 선택은 잘하신거다. 라이나 전에 없는 치매케어보험은 주계약과 간병인 지원담보 특약만으로도 간병인이 해결이 되니. 이거 예, 잘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진단금을 한 2천만원 구성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럼 진단금을 2천만원 굉장히 크게 하셨네요. 어, 왜 이거 이렇게 크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보통 진단금은 이렇게 크게 해야 나중에 받아서 이걸로 뭐 앞에 썼던 비용을 메꾸고 나중에 또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비로 쓰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보험료가 10만 원이 부담되지 않으시고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신가요? 네. 했더니 그렇지 않죠. 그쵸, 그쵸. 에, 그렇지 않죠.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죠. 네. 치매보험만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료 부담이 일단 안 돼야 돼서 음. 보험 유지가 최고니까. 그래서 저는 치매감병보험만큼은 내가 최소 보험료를 내고 최대로 어느 정도로 혜택을 받는지 계산을 해보고 혜택받는 실제적인 수치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음. 계산을 해보고 담보를 조금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셔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필요해요. 꼭 하셔야 돼. 이게 아니라. 고객한테 무엇이 가장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하냐. 뭐 약간 이런 문제도 있지만 고객님이 생각할 때 치매라는 질환이 걸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을 비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담보에 대한 구성, 우선순위를 꼭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음. 음. What? <laughs>